교통수단 교통수단 자동차 자동차 car 자전거 자전거 bicycle 오토바이 오토바이 motorcycle 택시 택시 택시 트럭 트럭 트럭 경찰차 경찰차 police car 소방차 소방차 fire truck 고속 열차 고속 열차 express train bus bus bus boat boat ship r o ship r o ship freight ship oil a n k 유람선 cruise ship 비행기 비행기 airplane 헬리콥터 헬기 helicopter 헬리콥터 helicopter 헬기, 헬리콥터. 기중기 크레인 기중기 크레인 크레인 지게차 지게차 forklift 불도저 불도저 b 도저 빙포차 정빙기 빙포차 정빙기 ice resurfacer 유모차 모차 stroller combine combine combine harvester